한판 승진? 아야 <웃음> 이거 솔직히 <웃음> 쿨타임 해줘라! 너무 신기했어! 근데 이거는 맛있어. 솔직하게 순서를 잘못 택한 아버지 탓이야 <웃음> 아 이거 아 그냥 바로 아, 리 갈까? 그냥? 방금 판이 너무 제가 우승각이었는데 너무 연비 떠먹여준 거 같아서 어, 바로 다시 한판 가겠습니다 뭔가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우승인 거 같은데 나 진짜 좋냐? 뭐8분 만에 탈락시켜 놓고 30분을 니들끼리 떠들어? 야, 지금 어쩌고 래 근데 이거 아, 내가 봤을 때 처음 뽑는 게 좋은 거 나와. 나도 <웃음> 좋아, 좋아, 좋아. 이게 노드는 거지. 좋아. 저는 이번에는 절대 안 바꿀게요. 어 누가 내 전호표 어, 가져가게. 어, 다시 주는 거예요? 오케이. 어, 64개인데? 자, 다들 그 자리부터 이렇게들 정해시죠. 야 비술이 폭주한다. 비술이 폭주해. 아, 어, 죽리 갔다. 야! 비 부설 님! 같이 고? 아니, 아니야. 너가 날 죽였어. 나? 어? 나 나도 협박 받은 거야. 누구한테 박 받아 니가당신들이 죽이라고 떠밀었잖아. 님. 네. 어, 저 둘이 뭉쳤다. 남 <웃음> 보세요. 올라가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블록 몇개 남았어요? 3 2개에요 잠깐만 올라가서. 저이고도 올라가는 거 봐. 양물었어. 오, 뭐야? 응? 뭐야? 야, 맞아, 저들은 맞아. 운명 어, 네. 공동체다. 오늘은 저 노란 대가리를 잡으러 가는 날이에요. 아니, <웃음> <좋아요>. 아니 이게 <웃음> 전판에 배신했다고 이렇게 게임마다 이렇게 감정이 남으면은 곤란해요. 깨깨봐 하세요, 깨깨봐. 이렇게 바로 하는 거야? 게임은 게임으로. 게임으로 거야? 봐. 시작하겠습니다. 땡 어머, 돗날개를 어? 얻어버려. 렸 잠깐만 나 어. 아또날플리나왔 잠깐만 와우 잠깐만 형님 잠님 그거 익숙해질 때까지 날아보고 와요? 어. 와 내가 그거 해봤거든? 어. 그 30분은 날아다녀야 돼와 이거 완전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 <웃음> 날아가서 저저 때리고 와도 돼요 이때가 돼요? 기회긴 해요 어 제발 익숙해질 때까지 때리면서 때리고사가이 내가 이 내가 아니잖아 야 아이템... <웃음> 아이템 뺏어갔어! 야 <웃음> 앞으로 날아다니는 모기새끼 아이템 뺏겼어요! 아이템 뺏겼는데 이거 뭐예요? 어떻게해요 <웃음> 어, 아이템 을 뺏기다니? 어 뭐야 저 그거 죽어 살아나면은 돼요 어? 아니, 아닌데? 아닌야 이거 능력을 아... 뺏는 능력이 있어? 네 어, 아이템을 뺏는 어. 능력 내가 능력으로 초범님 폭죽을 뺏은 거야 우와! 아... 야 그러면 아 그러면은... 날 수는 있는데 날개는 되는데 폭죽은 아. 못 쓰네? 아 씨... 백스 미안아 백스 미안! 저 거의 무능력이거든요? 아니 나한 너무 그래! 나만 왜 나만 그래? 너무 테 막... 운다! 언니야... 스프리가 올렸다나왜울 그래! 스프리가 울렸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케빈형 좋은 거 가지고 있네? 어? 케빈형 좋은거 가지고 있네 야, 우와 대박이다 이거 야 물량동이 가져갔어 이거 패치를 조금 해줘야 될것 같아요 하필이 어떤거요? 아이템 뺏으면 랜덤템이 하나도 안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 그거 맞아요아 <웃음> 아, 너는 뺏어서만 아. 사용해라 <웃음> 오케이 <웃음> 와. 여기서 뺏기만 오지게 백스, 뺏어야겠다 백스부터 잡아야돼 백스부터 백수부터 잡아야 돼 백스부터. 백스부터 잡아. 저기는 왜 베스랑.. 배쓰랑... 왜, 갑자기... 왜 너네, 너네끼리 너네 게임하냐? 다른 게임하냐? 박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초보 이해해줘라 아 그니까 미해하 깨빈 깨빈 버틸 있었는데 어? 아깝다 우리는 팀이디? 아 그럼? 능력 뭐야 연비? 나 봐봐 저거도 아이템이 안 생겨요? <웃음> 어 대충 알았어 네안 생겨서 <웃음> 그런, 그런 거구나 어? 라니아 다이아곡갱이 고마워 날 <웃음> 쓰면 다시 못 주는 거야? 어. 흘려주라. 그래서 이제 추봄님의 폭죽은 제가 아까 써가지고 무능력이네? 없거든요. <웃음> 와. <웃음> 그냥 와. 이제 날아다니는 아유. 날파리세요. 예. <웃음> 케빈형 금수저 연비 한 남자. <웃음> 야 지금 제 어? 다들여다본다 우리 능력도. 와 책도 버려. 다 버려. 어? 뭐야, 재황님, 데스노트였어요? 하하, 이거를. 아, 잠깐만, 재황님. 네. 나스노트에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웃음> 아니요, 비솔님 괜찮아요. 저는 한 명만 노릴 거예요. 어? 아 그래요? 잠깐만. 계속 아, yes, 누구? 잠시만요, 제나란도 잠깐만, 재황 씨. 우리 재황 아, 예, 예. 씨, 어. 잠시만요. 에이. <웃음> 저, 저기는 뭐 하는 거야? 저... 나 비설려 나가서 이거 저 아기새가 이제 처음 날기 시작할 때 그거... <웃음> <웃음> 우리 집가 자꾸 다가아무한데 <웃음> <웃음> <웃음> 아유... <웃음> 와... <웃음> 아, 돌려주는 기능은 없어서 제가 아까 썼거든요. <웃음> <웃음> 훔친 만안 알아 아 그렇구나 훔치는 데 진심이라 초범님 초보. 마크 초보인 거예요 <웃음> 저요? 아니 아니 이는 중은 아닌데 초보는 아니에요? 예 <웃음> 네. 초본데? <웃음> 왜요? <웃음> 뭐야? 왜요? 초본데? 초본데? <웃음> 초본데 이상하다 아 아이씨 <웃음> <웃음> 사우자 <웃음> 사우자고? 와봐 <웃음> <웃음> 이 정도의 도발에 넘어가다니 이 녀석 나약한 아니 그냥 녀석 이나약한 <웃음> 녀석 y 민님 우리집 지 보라구요? 동맹하자는 뭐 d 요 그러면 동맹 와 동맹 동맹? o m 와와와 o m e n Domen. Domen. Domen. Domen. Domen. d o m 아, 식아 어, 와이판자 판아름답게이 남아 잠깐만 얘들아. 어? 예. 네? 왕님 재밌는 놀이. <웃음> <웃음> <너무 떨어뜨려. 웃음> 아! 놀이 아, 재밌는 놀이. 놀이 놀이 놀이. 놀이 <웃음> 너 잠깐 나 잠깐 표지판 들 뻔했어요. 아, 예, 놀이 놀이. <웃음> 재밌는 놀이 놀이. 아, 저기, 내려 가고 싶거든. 어디 내려가야 돼? 디냐님디냐어디누어세요어디아 어디냐, 어디냐, 어디냐, 어디냐, 어 어디냐, 어디냐, 어디냐, 어 반사적으로 먼저... 어릭어어어어 그럼 어험한어감냐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웃음> 에휴 <웃음> <웃음> 우와. 야, 이걸실시간직관했 네? 이런 위험한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니야 아, 니야괜찮 아, <웃음> 뭐가? 나에겐 어오 연비 꺼낼 때까지 안 써야지 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하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어오어오오오오오오어오오오오오 오오 오오오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아니 저거 근데 두번세번 번 사용할 수 있다면 보장이 없어 저거 한 번밖에 사용 못 할걸? 근데 맞아 이거 그래도 한번 정도는 아 우리 아기새서 <웃음> 이제 좀 벗어나는 거니? <웃음> 그지 근데 제왕님 모함 <웃음> 아! 살려주세요! 액스가 <웃음> 자꾸 맞춰 때려요! 내려 네, 오지 마! 내거뺏어어다한번낼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수는 있지만 준다고는 안 했어 말라고 어, <웃음> <웃음> <깨끗한 거> 리사 <때리고, 웃음> 우리 애들 올려. 아, 빈 형, 케빈 형. 음. 니 하는 여기 봐봐. 뭐 시는 거죠? 봐봐. <웃음> 친해지라고. 아, 진해해지라고 아, 해지라고 아,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저거를 와. 비솔 님 위험한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아유, 씨, 아유 그냥. 아, 조용 있었는데. 고 있지 않아? 아, 조용 에? 아니 아 무슨 왜 쟤는 왜? 야 남의 인벤만 들여다보고 있냐? 그 어, 뭐야? <웃음> 나 그냥 죽을래 <웃음> 어, 와 <우와! 웃음> 어, 누구야! 어? 어 우와! 어? 이게 뭐야? 이게 어디가? 몇 마리야? 야 잠깐만 내 머리 위에 상자 좀 박아줘 나 죽고 싶지 않거든? 어? 어? 어? 왜? 가스가야 잠깐만 내 머리 위에 상자 좀 박아줘 나 죽고 싶지 않거든? 어? 어? 야가스가 어? 왜? 어? 뭐야? 있어라. 나 살려줘 어어어 어, 어. 이게 갑자기 뭔 일이래? 와 이게 뭐야? 얘들아 미안해 어, 지켜주세요 용사님 나도 뒤지겠는데요? 아니, 얘들아 미안 누구, 누구 아이템 뺏어줄까? 나, 나 방패로 다 막고 있어 내가 이게 방패, 방패 용사다 당연하지 야 이거 동시에 근데 이미 난이 침대 부서지 그래서 얘들아! 난이 여기서 기생 중인데 아, 아 그런 아, 거였어 아직 아, 아. <놀람> 얘네 집 파녀할 거거든요? 그거 훔쳐가면 탱이 한 번도 안 나오지 어 어! 머 어머! 내가 밀려고한게 아닌데? 어? 어머 <웃음> <어머머. 웃음> 아싸 <웃음> 어? 아. 아. 아. 아. 어? 워드니다 아, 아. 어머 오? 어머 개판 1분전 어머 어머. 야 이거 개판 1분전이야 어, 진짜로. 뭐 잠깐만. 이럴 땐 집으로 돌아가야 돼. 이럴 땐 이럴 때 집으로 도망가야 돼. 아니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 가야 때네 몰라. 몰라. 어? 이럴 때 집을 뭐야 이 사람. 이스 뭐야? 나는 괜찮아. 충분히 많이. 너 누구야? <웃음> <웃음> 어, 뭐야. 어. 아! 어에나어디 아! 아! <웃음> 아! 집으로 갈 수가 없거 워든이랑 팬미팅 안에 나니야. 보하시는 뭐 거죠? 왜왜왜아하시는 뭐 거죠? 계시는 거죠? 캐판이다! 펙스 이 미. 아! 펙스 이 미.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워무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 너무 난너 아, 난 너무 난 너무 난너 나니 순한 양된 거 귀엽네. <웃음> 와. 언니 거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보여 안녕하세요. 예. 에. 아니 그만 좀마이 사람아. 안녕하세요. 예. 바로. 아유 씨. 좋아. 예. 안돼. 탈락했어. 아 탈락했어. 한한 듯. 케빈님.. 어.. 케빈님 네? 우리 둘 밖에 없어 지금 아니야 연대도 사람...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저희 둘만 그러죠 뭔지 아시죠? 아..아.. 아. 나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거든 지금 <웃음> 무섭다 쟤 <되게> 무섭네? <웃음> 흑화를 했어 사람이 <웃음> 어, 사람... 어, 케빈 형 그리고 <웃음> 어. 웃기 전에 형 곡괭이 가져갔어 <웃음> 아니야 다시 나왔어 다시 나왔어 어또나왔어 다시 나왔어 다시 나왔어 <웃음> 그걸 또 뺏어? 어! 끊겼다! <웃음> 저기! <웃음> 어! 어이 <웃음> 진짜... 어. 저 사람 미카아라기 그, <웃음> 부수면... 나이스인데? 네? 어? <웃음> 네? 네? <웃음> 잠시다죽었어 <춥다>. 내려갔어? <웃음> 없어? 아! <웃음> 저거는 게 맞노... 어... 제왕! 아이씨... <웃음> 네. 나의 편이 되시게 진짜로 당신과 나의 힘이 있다면 우리 승는할수 있어 근데 연비도 살아있는거아니야 맞아.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거야는이 친구는 이안구이 친구는 는는 능력 뭐야 근데? 저요? 저모르겠이요에이 모르겠네 친저는 에이. 아, 저 해병. 구는이친구이는이이 해병, 해병. 어? 아 됐다, 아, 됐다. 저 근데 지금 침대가, 침대가 부서져서 죽으면은 저 클럽. 아너 침대 안 부서졌잖아. 아, 에그 어디 그걸 하지마. 또 쓸라 그래 그 전략을. 나가 어. 시마당. 가스가 부셨음. 거짓말하지마. 사 남자로 나 거기 있었어 너 옆에. <웃음> 아 그랬구나. 아그 옆에 어. 있었어. 아그 아. 옆에 너거 옆에 내가 지키고 있었어. 아나 지켜줬어? 어 지켜줬어. 어나 약간 감동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어 정말로. 아 미안 미안 놀라셨어. <웃음> <웃음> 나 이게 아안 넣어줘. 어재왕님 잠깐만, 저 사람, 잠깐만요. 저 사람 뜬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고의 아니, 이거 고의 아니, 이거 고의 아니. <웃음> 아예 아, 예. 오해, 오해 오해. 무슨 오해인데 오해, 오해. 그게? 오해. 아 지금 여기 이거 처리가 안 되잖아요 이거. <웃음> 나 예민해 지금. 나 굉장히 예민한 상태야. 나 지금 해병 어? 너무 세고 지금 하 남자도 어? 야하 남자 어디 가고 있어? <웃음> 어디가? 몰라. 안 보여 하 남자. <웃음> 일단 죽어 일단 죽어. 아니요한 남자 한 남자 무서워서 그냥 쪼그려 있는 거임. 그러면은 지금 한 남자 집으로 찾아가면 알아서 나오지 않을까? 가지 마라 체크빈. <웃음> <최 케빈>. 아재있구나아 <웃음> 재밌구나. 어야 아, <웃음> 아, 근데 투디 올라간다너 어디 가려고? 아, 근데 네. 제왕님. 네. 제왕님이 투디를 견제를 해줘야 돼. 해병 너무 세. 맞아. 아, 어, 어, 어, 진짜 맞아. 어, 어 이거는 진짜. 형님 그렇게 남의 말 듣다가 또 뒤통수 까면 또 그때 속세를 텐데 괜찮아? 아니야, 이거 뒤통수는, 뒤통수는 누구에게라도 깔게 되는데 지금 해병은 1 티어야, 진짜 능력이. <웃음> 어차피 근데 <웃음> 잠깐만 표지판이 없습니다못 죽이잖아. 그러니까. 크지.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저분 혹시 화난 거 아니지? <웃음> 네, <웃음> 아, 아니에요. 제가 뭘 하고 올래요? 아 그치 아, 그아 그래, 그래. <웃음> 그치 그치. 제가 뭘 하고 왔어요. <웃음> 아니, 절대로 못 이긴다니까. 진짜로? 이거 진짜로? 견제 들어가야 된다니까 표식은? 응? 아 나도 그 이쪽으로 길을 잇고 싶은데 좀 설크 때문에 좀. 오 어. 연비님이네.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대박. <웃음> 와 <우와, 웃음> <웃음> 이걸 <이거 웃음> <있어>? 네. <웃음> 했어? 어떻게 어떻게 했어? <웃음> 대박. 난 애초에 내 침대를 챙길 생각이 없었어. 어 잠깐만. 이거 왠줄 알아? 응. 폭격할 거거든. 용암으로. 참신내되지 아니 잠깐만. 참... 아니 근데 재원님 아, 빨리 빨리 빨리 재원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니 근데 나 지금 죽임, 죽임 끝나는데 굳이 나야? 이대로 다골 맞을 텐데 됐어 놓더라고. 빨리. 재원님 진짜. 아니 어, 선택이야. 진짜 없는 거 어떻게? 진짜 없어? <웃음> 진짜 없어. 없는 배송이. 거 어떻게? 아 진짜 없어? 아 손에 있지 않았어? 아 방금 본거 같은데. 응응응 어, 재왕님, 어, 어, 어, 어. 연비님 죽여주면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 어디 우승하시자. 그래 방금 손에 있었잖아. 난 봤다고. 겸비님 죽여줘. 내가 그럼 지하! 다 자, 잡을게. 아니야, 저 거짓말이야. 죄송합니다. 아, 내가 저거 죽으면 아, 바로 후회하면, 후회하면 바로, 늦어. 바로 야 이혼만 아, 당하다 죽는 아, 거임. 후회하면 늦어. 장님 <웃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요리> 말까. <웃음> 후회하면 늦어. <웃음> 후회하면 늦는다고. 장님 <웃음> 저는 재왕님 편입니다. 장님 발이라도 빨리 씹아주죠. 혈투값쇼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발가락을. 씻겨버리겠다. <웃음> 말까. <웃음> <웃음> 둘는 제일 뺄 재밌는 뺄 사람을 죽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 음, 제일 재밌어 죽이면? 둘이님 음, <뭐라> <뭐라> 아, 아, 아, 너무 재밌어요. 캐빈포 하지 <뭐라> 않나? 제일 재밌으면 책캐빈부터 <척 해빔부터> 죽이면. 죽여... <웃음> 아이 뭐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드디어 오지마. 아 드디어. 난 아직 침대가 되냐, 남아있거든. 이거. 드디어 난 아직 침대가 남아있어. 그래서? 어, 여기 전 전달간다. 그거 알아? 어? 해병은 용암에 나도 안 죽어. <웃음> 이런 빗오난 미치... <웃음> 그래서 지금 연빈님을 참으러 갈 거야. 아, <웃음> 어 저거는 연빈님 집에 어? 계세요? 아집 <웃음> 집이 없는데? 아 집이 없어요? <웃음> 네 지금 갑니다. 아니 오, 오지 문단포. 마세요. 다다다다다다다 다. 어? 데스노트를 한 번을 안 쓰네? 무슨 <웃음> 사람 <웃음> <웃음> <번을> <웃음> <웃음>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웃음> <웃음> 생각해 보니까? 어? 반전? 속았지빗소 s 있 t p i 어 t o l i n g it, Tamura. Only Pistoling is not true. It's not true. It's 아 o t true. It's not true. It's not true. It's not true. It's not t <웃음> 아유 집 아, 어딘가 거기? 있나 보다. 비 어디 있어? 여기야저 나쁜 사람 저거. 아니 아 아 여러분 이것 좋았으네. 봐 내가 내가 누구 안 치니까 안 돌아가잖아 이거 어쩔 건데 아이 씨 이거 튜디 못 돌아갑니다. 죽여. 뽀뽀 돌아갑니다. 아 튜디 못 죽여. 야 이러면 진짜 튜디 못 죽여. 아 저기 못 죽여 이거. 지금 죽어. 당장 푸디 님 집으로 향해서 대서 어 죽인다고? 어? 어? 어? <웃음> 어! 잠깐만 제왕 제왕 아니, 제왕 제왕 잠깐만 <웃음> <참. 웃음> 어딨어? 어, <놀람> <시끄럽다>. <놀람> <어디 있어>? <놀람> <놀람>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죽일 수 있을? 나는 네드라이브 아무것도 없어. <놀람> 침대 어디 있어? <놀람> <놀람> 나가라고 가라고 가라고 얼마 만에 지금 웃음 기회인데 얼마 만에 웃음? 침대 어디냐고? 꼭꼭 숨겼지. 아니. 너 뭐야? 뭐야 이건 또? 아 어, 뭐야? <놀람> 이건 또 어디냐고 어, 안돼 밀리면 안돼 어어 이거 살짝 밀면 어디어 내려가 아! 아! 와오아근 집이 진짜 높았다 아 이번에 어. 어. 집이 되게 높았어 아 어. 어, 드디어 드디어 연비 우승을, 연비 우승을. 와 어? 근데 연비 침대 터진 거 맞지? 어, 2D가 깼어. 아, 아 맞. 어, 맞아 맞아. 씨발가깼어 어. <웃음> 어, 맞아. 맞아. 아 아니 나 지난번부터 인간 불신이야, 그냥. 예.. 안 되고. 아, 좋았다. 와, 아, 케빈님 드디어 우승해 보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아, 와! 우승, 우승 축하 근데 너네 왜 진심이 없는 야, 재밌었다. 진짜 다음에 또 하고 싶은 걸. 와우. 제일 재밌었다 이번 와우. 판이 역대급이었다 역대급 침대 전쟁이었네 정말 재밌었다 너무 진짜 어때? 재밌었어 <웃음> <웃음> 야 초범 적건데 지금 쿠쿠야 쿠쿠 코코, 밥솥이다 야, 야. 밥솥 야, 야. 어디서 두 전자 는 소리야 나두전경보이야 경보